영적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앞조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이 막 만들어지고 어떤 꿈이 만들어지고 어떤 야망 같은 것도 막 생겨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인격적인 좀 세상 말로 마음이 좀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야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야망 근데 이 야망이 좋은 야망이 있고 좋지 않는 야망이있어요 남을 짓밟고 험담하고 밟고 비비고 올라서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 부작용이 없이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연단이 필요하다 그럼 연단 받는 거고 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자기의 야망이 무언가에서 포장이 돼 있어요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고 진실하지 못한 걸로 포장되어 있고 헛된 야망도 있고 인내심이 깊은 야망도 있는데 때로는 그 야망이 그 사람의 정신, 정신력 또그 사람의 어떤 진념 그런 것으로 또 열정으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야망일 수도 있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야망도 있는데 종종 그 야망에 어떤 욕심으로 포장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했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비스가 나중에 기도로 해서 얻은 축복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옛날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 나는 주님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신학을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당신이 속해 있는 교단도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교회 김용도목사님이 체험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하냐 자기들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교단 신학교에서 어떻게까지 청소하고 어떻게까지 봉사하고 험담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부더니 참고 그리고 개척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 가서 막다 섬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출신이 어디냐? 인천에 있는 주님의 교회 출신이다. 아, 거의 2단 명단에 들어갔던데? 2단 명단이 뭐냐? 2단의 명단의 내용이 뭐냐? 지나치게 신비스럽다. 네. 너무 신비로워서 2단이래,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신비잖아요 그, 그죠 그래야 안그래요 기독교 자체가 신비야 우리가 이다 아니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 쓰라 빛이 쓰고 궁창이 있 쓰라 궁창이 쓰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삼라만생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축축축축축축 다 만드셨는데 좀 썰렁하신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살이 찌니까 괜찮지 살 없는 사람들은 썰렁해 꼭 대답을 해도고저 사람 없는 분을 향해서 썰렁하시죠 군 사람 우리 선명자 집사 설렁하지 다 배신자들 만 있네 왜 장집사가 어디 구속으로 가서 두드려 펼까봐 두려운가 보네 저큰 덩치에 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그래 협박하고 어찌나이야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고 나면 아멘 합시다 진짜로요. 네, 잘해드릴게. 이, 이건, 이 잘해드릴게 이 말을 나 특허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잘해드릴게 그러면 다 뒤집어져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어, 잘해드릴게. 그 부분. 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이게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자기가 자 태어난 것에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기를 특징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부명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축복의 능력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야베스는 자기의 바램이 있었어요 바램 바람. 바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동기예요 동기 영어로는 모티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물질을 내게로 오게 하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나에게는 없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단이 있더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모든 물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들 있죠 운송을 할수 있는 수단이 있어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 자동차, 비행기, 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운송수단도 있더라 누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제 하, 어디야 지방에 어떤 분이 신년집에 참상하셨어요 또 예언도 받고 방언통역도 받고 속령의 불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는 줄 알았더니 상담을 예언받으면서 내용이 번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겨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제자훈련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인데 방언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나는 방언기도를 받고 싶은데 한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방언기도를 못해 봤습니다 영적인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받으면 오직 성경공부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만 정치균이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 됐는데 천명이 넘는데요 알고 보니 내가 아시는 분이에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방언은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방언받을 줄은 인정을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소리가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입, 입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불 찢어 주시면서 혀가 막 돌아가 버리고 어느 방안이 막 터지면서 방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찢어 주시느냐? 몰라 그럼 하나님이 찢어 주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지 내가 동기가 생겨서 이 동기를 가지고 환용을 하고 동기를 가지고 결정을 지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주님의 교회불 받고 하나님이 방언 통역도 하게 해주데 방언을 받아야 통역을 하지 그러니까 내 안에 동기가 만들어지면 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나에게 올 축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이 야베스는 기도의 동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 여자분도 와서 자 우리가 기도의 요청에서 방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 하십니다 모터사이클의 부부릉 부릉 부릉 하는 것처럼 원요일리가턱 쓸며고 시이 방언에서 좁쫓서 방언에서 좁쫓어 방언에서 좁쫓어 방언에서 좁쫓 정말로 힘들게 터졌어요 그래 자기도 막 웃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 올레놀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방안하는데 같이 웃어줘야지 계속 방안해서 잘터지네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하면서 그래요 <웃음> 내가 이 방언을 하다니 <웃음> 어떻게 목사님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송도님이 여기 오시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웃음> 할렐루야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야망이라든지 추상명사이지만 어떤 동기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막 생길 때 기도를 여러분 동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같이 하세내 안의 동기가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야망은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명성을 얻고 부를 쌓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돈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따지고 그러면 병들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자기 야망이 있는데 이 야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야망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동기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야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 동기예요, 동기. 예. 에르미야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나는 어?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성의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깊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리더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제공하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몇 기관 몇 기관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다들 동참하고 다들 기뻐하고 다들 은혜를 받을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원리가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기 예. 내가 뭘 행동을 하지? 예. 이 야베스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기도를 선택을 했어요 좋아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예. 야베스의 기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십사사. 복을 주십사사. 복을 주십사사. 썰렁하시죠, 이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이제 아멘하네. 썰렁하네요? 썰렁해요. 어. 아유, 짐승. 미안해 내가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은 아닌데 그렇게 보일수도 있어서 그랬어요 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죄요 아니에요 죄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필요한데 기도는 공짜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거죠 누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이야 좋겠다. 이야 좋겠다.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철회하기도해서마다철회하기도철회하기도 성경에는 기도에서 응답이 오는 많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혼란이 축복으로 바뀌고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의 가족 식구들 그 사람 주변 환경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가져와야 될 주제들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는다 내가 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이 야비스는 표면상 기도를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골라 골라 골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가지 요점을 잡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내가 사모하느냐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거기에 집이 될수 있고 자기 사는 곳이 될수 있고 지금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웬만큼 일반적인 것을 줘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 같은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나를 평범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은 나를 자꾸 올리셔 끌어 올리셔요 끌어 올리셔서 사역자로 만들고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를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게 만들어요 삶의 질을 높이게 응답도 축복도 더 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믿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기적화 신앙의 자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여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기 야비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요? 복에 복을 더 해달라고 복에 복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또 넓히는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지면 커지서 어떻게 해요? 환란과 시련이 오잖아요 환란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영역을 점점점점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개피하고 성령의 능력만 받혀서 기도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천국에서 송도들이 오고 불세례 사건이 일어나고 외국까지 알려지고 책을 또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이 점점점점 넓어지고 넓어지고 그 책을 보고 오는 사람들 또 오는 사람모여든 사람들 모여 계속 몰려들고 몰려들고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외국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점점 다양하고 커지고 많아지고 복잡하고 깊어지고 그럴 때마다 깊은 시달림이 또 있어요 이것을 내가 싫어서 에이 못하겠다 안하겠다 다 때려쳐버리면 다시 원위치 개척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땅속에 있는 교회를 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것에 내가 길들여져서 주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사이가 커지고 넓어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외국까지 사이가 알려지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잠못 자는 일이 있고 근데 개척계를 하니까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원없이 자고요 베드로에게 주니 말씀 하잖아요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죽기는 죽되 원하지 않는 죽음을 베드로는 또당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순교의 밀류관을 쓰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치고 설교하고 고넬류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책임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을수록 복을 받을수록 리더가 될수록 마음이 넓고 커지고 많은 영혼을 섬길수록 혼신할수록 책임이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임을 커지는 책임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1년에 더 도망가고 3개월에 더 도망가고 한 달에 더 도망가고 에이 나무 어떻게 다 뒤로나 잡빠지고 그러면서 입은 계속 능력 달라고 그러고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큰 복을 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오 너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됐다 이랬다 됐다 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만 역사하시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평생 거기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뛰어넘어 야죠 점프해야죠 점핑 점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야망 내 속에 있는 기도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준 하시는 거예요 넓은 공간에서 살수 있도록 너가 살수 있는 그 지역이 큰 도시가 되고 그 도시 이름이 야비스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삼성이라고 하는 어느 기업을 딱 여기서 무합니다만 뭐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 최고야 삼성전자제품 최고 LG전자제품 최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호텔에 다 가면 삼성 아니면 LG야 그 나라에서 만든 전자제품이 많이 있어도 전자제품 하면 삼성과 LG가 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을 아주 톡톡이 하더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책임이 증가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삐지면 안돼요 내가 지금 조그만 일에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가정에서 조그만 일에 내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평생은 그렇게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꼭 참고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화목을 위해서 공격받는 것도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번에 조직 행정 이거 준비하면서 그 내가 임명한 그 팀들이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많이 받는데 껍데기는 사람인데 뒷배경은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사단이가 그냥 잠깐 준비하는데도 우리 딸 주원존사가 발목이 꺾였어 집에서 나오는 데 발목 꺾여서 목발 짚고 다해 이제 또 오늘 발표 했잖아요 이제 어제 주일날 발표를 하는데 토요일날 밤에 사모님하고 우리 주원존사하고 대판이 붙었어요 와우 여자들께 나는 머리치자고 싸운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고 막큰 수를 싸우니까 아파트 같으면 다 때리는데 주택에서 방음이 다잘돼 있으니까 소리가 안나고 있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막다때려치지다때려치만 누가만 좋아, 누구만 좋아요 어, 마귀가 할렐루야 하지 네? 네가 목해를 알아 사모님은 또그네가 목해가 나는 목해 자가 아니야 그래 나는 여보다 팔을 잠기고 웃었어요 잘한다 미친 사람들아 잘한다 <웃음> 한쪽에서 불이면 한쪽에서는 물로 대해야 돼요 물 한쪽에서 창을 들고 오면 한쪽에서는 스펀지로 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문을 꽉닫고 이쪽에서 문을 꽉닫고 아니 저 여편네들이 말이야 어디서 죄종인데 함부로 싸우고 지랄이야 근데 죄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빠도 가만히 있어 당신도 가만히 있어 네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좀 이었다가 사모님한테 가지고 사모님 왜 그래 아이고 열심히 해보 하는데 내가 정골을다 이름했는데 기도하면서 맨날 팔다짜 가면 저렇게 수고하고 그 팀들이 수고하는데 뭐군사하고사랑 아유 그렇지 뭘 그래 사모님 마음을 누가 알아 어? 또주언주사 내가 가지고 아이고 야이 전도사야 왜 그래 영이 열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아빠는 책임했 있어 그래 내가 제일 책임 있지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소리인지 눈을 확쑤셔버려 이럴 텐데 할렐루야 이야 막판까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막판까지 그리고 또막 오늘 청년부에 막 그, 막, 주운조사 그걸 막, 감정을 했더니, 갑자기, 목양실에는 뭐가 빵! 터졌어. 요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이 문 열고, 내 이야기 하나. 그러는데, 사모님이 얘기를 또주운조사도 하고 있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싸우고 나서, 본인들이 또 사단이 역사한 걸 알아요. 그제 우리 딸이 또 바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문 열고 가지고 엄마, 우리, 마귀가 역사 안에 마귀한테 당한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 사모님 사모님 그래 나도 과격했다. 그래 그래. 또 눈물 찌, 콧물 질 그리고 지하에 가서 막 서로 막 기도하고 아버지. 그울 울면서도 기도하더라고. 아이고 참. 네. 자 여러분. 또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아, 웬만큼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격을 좀기족화시키고 수준을 올리고 성격뿐만 아니고 내 내면에 숨어있는 연약함들 아, 죄로 갈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걸 좀 끄집어내서 다 부셔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를 증명해야 돼요 내, 내 기도를 거치. 증명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사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막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새로운 영역이나 큰 영역으로 확대되고요 하나님이 더큰 능력을 그더큰 능력과 더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막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면 환난 당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있고 여기저기서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야베스 회장님, 예. 야베스 총수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는 원어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정을 해야 돼요 적재적소에 사역도 커지고 광범위하고 스트레스도 더 많고 시험도 더 크고 개척교회는 예?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점점 교회가 커지면 져커 선교지도 생각해야죠 사역지도 해야죠 후원도 해야죠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사람도 보내야죠 가서 봉사하게끔 해야죠 동기도 제공하고 일거리를 제공하고 예?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명도 커지고 사역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야베스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가난에서 출발했고 배고픔에서 출발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밥만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배고파고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게 다 크고 비밀의 일을 보여주겠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귀하디 귀하디 정말로 이를 때 없는 영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느니라 그게 뭔데요 성령의 불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은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불을 좀 빨리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셔요 주님께서 뽑을 수 있는 진액은 다 뽑아서 꽃감 빼먹듯이 싹 빼먹고 잡수시고 난 다음에 나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집어넣고 회복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부서질 때마다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너에게는 기도가 운송수단이다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느라 너는 평생에 이 주제를 바꾸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희 임하면 그것과 필축할 만한 것들이 너희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마귀도 너희들 을 풋속에서 또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교만이 될수 있고 자포지가될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견뎌가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가 받아들이면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종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넘치는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소원이나 야망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베스의 마지막 결론은 야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생명이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고 간청하고 탁겁게 요청하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으로 도하사 이게 뭐냐 결국에는 축복의 주제가 아니라 기도가 주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넓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더 넓혀지게 한 거예요 주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내용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결과는 기도에 있었다. 기도. 같이 합시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신다는 이 말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좀더큰 집에서 살고 싶으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더 물질 좀 주시옵소서 물질이 올수 있는 영적인 통로 주시고 환경적인 통로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회를 감사합니다 생존률이 1%가 안돼도 기도에서 고쳐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지게 가난해도 기도해서 회복되는 배고픔이 하나님의 복으로 배가 고파서 하루 끼니를 때우려고 노력하는 가정에 이제는 먹을 것이 많아서 일부러 밥을 굶는 가정으로 바뀌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야베스같이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적으로 물질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